네, 여러분, 저는 워그샵 뭐, 장을 보러, 고있으스님과 홈플러스로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누구시죠? 네 동영상입니다. 아, 동영상 안녕하세요. 네, 저희장 보러 왔고요. 이따가, 네, 장 보고 있다. 가평 갈 겁니다. 엑시아 선생님 만나면 다시, 녹화를 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야, 권이랑 지금 장 보고 있고요. 엑시아 선생님이 이 근처에 어디 있다고 하는데, 어, 엑시아 선생님 어디, 어, 저기 있지? 어,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만나서 장보고 있습니다 고기랑 맛있는 거 사가지고 나차탈때 권윤아빠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저희 <웃음> 어. 이제 다 모였고요 가지고서 저기 권윤아빠도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사태즈 스태 만들겠습니다. 천사리을먹다고두 있어? 천사리을먹다고야 여기는 할게 없어. 그저 많이 먹어야 사백 먹는데. 어, 이런 것도 이 정도도 있었네. 저정도 이런 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있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게 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출발합니다 저희 출발합니다 파이팅 네 도착했습니다 고요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착 <웃음> 도착. 숙소로 아, 이동 중입니다. 음.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 어서 어 그렇게 많이 오는 <목소리나> 그래 그래. 그래. 네그니까목니아 그니까. 필요한... 편한... 아, 그래요? 그니까. 별장 같아요 별장 아 경치가 되게 좋은데 넓은데 오니까 방으로 둘러싸여졌어 그거 안 했는데 저거? 여기 확인해야 아. 는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 상악을 아, 넣어야, 그래. 넣어야 되니까 V자만 넣겠습니다마말아야 주. 너네 이름이 뭐야? <웃음> <웃음> 프랑스, 프랑스. 어. <목소리> <목소리> 근데 여기 목이, 목이 많은 거 같아. 시골이니까. 동아이다아의 나한테 새벽 문을 어 복층이네, 복층. 동아이 나한테, 동아야. 위에를 어떻게 올라가? 이거 우로 올라가게. 왜? 계단이 있지 않을까? 계단 <목소리> 여기 있어. 둘. 우리 아들 좋아했겠지만, 자? 레고방이네 레고방 레고방이래 방에는... 레고방이어 여기 밖에 는 그냥 여기가 있네 목이 엄청 많겠다 엄청난이야 새거 눌렀지 약간... 벌써? 뭐야? 오 그냥... <웃음> 어, 목이 줄어볼래 어우 2층으로 가고 있어 2층으로 어어 2층 복층으로 되어있네 여기 되게 좋은데 여기가 어때요? 넓어 생각보다 넓어 근데 흔들려 흔들려 형님 17대 응. 주의는왜이게열디 회의를 마치고 이제 잠깐 고굴축이러 나왔습니다 형잔 주세요 자 보자 바로 주요 촬영 중이라고 우리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이라도 한 꺼내놔야 되나? 아, 빠져 있어요 오징어가. 어 이곳 공기는 상당히 맑고요. 어 저기 <웃음> 자연경관이 <영간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웃음> <웃음> 아 날씨가 좋네요. 두세 개.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잘 잘. 어디서 그런 더러운 웃음 소리를 내? 아, 네. 네. 네. 네. 네. 짠. 짠.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맛있있어있어거있어기 고기 때문에. 날씨매면 있어어치워야 <웃음> 잣같은 막걸리 잣막걸리 맛이 어떤지 한번 <웃음> 잣맛이 나는지 가평 아니면 잣 가평은 잣막걸리지 잣같아 너네 <웃음> 때는 그러면은 대학 다닐 때그 강의실 바깥에 복도에서 담배 폈냐? 안폈죠아 어떻게 저희 흡연장이 따로 있었죠 뭐야 이거 근데 20년 전에 형이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군학번이니까왜 <웃음> <오와. 웃음> <야>. 웃어? 군육학번인데 <웃음> <굴라데는데> 왜 오후야? 저희 공일공 학파입니다. 네. 이게 내가 뱀띠니까 군육학번 맞아. 군육학번인데. 몰라.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교실에서 강의가 끝나면 딱문 열고 나오면 담배물었거든 교수님도 같이. <웃음> 복도에서, 복도에 <웃음> 그러면 복도에서 연기 복도에서, 복도에 잿떨이가 있었어. 잿떨이가 있었고, 그때는 버스에서도 다맵피고그다음그 음. 시대에서 사무실에서 막, 그정들잿떨이각 켰습니다. 다, 다 폈어. 했구나. 다 폈지. 아버지도 담배 피고다 폈, 다 폈지. 맞아. 다 불과 20년 전인데. 20년 전. 20년이면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강산이 두 번이면 할때 어. 아니야. <웃음> <웃음> 오스틴, 오스틴 음, 그이 얘가 음. 유천생일 때입니다 <웃음> 유천생일 때 <웃음> 봤어 무서운데도 띠까그런데 발이 이어 있잖아 범죄 네, 붙어있는 붙어있는 그런 느낌 네, 네. 막 들기도 네. 하고 근데 피아노 소리가 안 나니까 호기심이 막 네, 생기잖아 네. 그 봤잖아 봤어 근데 피아노 소리는 안 나는데 있어! 어, 씨 그때도 하얀 게 어! 주임어서 딸이네 <웃음> 피아노 소리는 안 나는데 뭔가 있어 좋아있어 앞에 <웃음> 보려면 핸드폰 켜놓고 이렇게 조명을 할수 있잖아 아 몰라 나 그래가지고 그날 그리고선 원래 일찍 틀면은 그다음 오지 하거든? 잠을 못자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있잖아 원래 초코파이 먹으려고 <웃음>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 먹기 강렬을 <웃음> 먹니까 <웃음> 절로 바꿨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불교로 바꿔버렸잖아 바로. 간단가를 어, 싫어가지고, 그래서 예. 정진규 얘기 아무한테도 못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평정돼가지고 동기들한테 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거기 지날 때마다 아니 무슨 뭐 약간 뭐 그런 느낌 받았다는 동기들이 몇명 있었대니까. 누나. 나, 나 나는 그래서 여, 여러분들. 귀신은 있습니다. <웃음> 네. 아, 일어나서 저희 뱀. 네, 씻고 나서 어, 씻,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다. 네네 <웃음> 씻고 나서 지금 다시 어, 아침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이런 거 우리 이런 것좀 보여줘야지. 아 뭐, 좋은데였어. 저희는 가평 100개 막집 중에 한나라나 목덕 막건수으로가고지어 100개 막집도 아니고 가평 네. 막집. 가평 내에 있는 100개 막집, 중에 막집 <웃음> 중에서 <웃음> 일단은 막집 중에서 네. 100번째 집 아니야? <웃음> <나 선택을 웃음> 원래 오밤 중에 웬일이야? 배고파? 맨날 쓰잘데기 없이 쌈박질을 하고 지랄게 에이 우린 먹고살기 때문힘들어죽었어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알겄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거북이 짜잔. 야, 이 새끼야. <웃음> 저 정도 키우려면 한몇년키웠겠다 어제 액선생님, 술 드시고, 10시에 주무셨습니다. 막걸리 때문에. 막걸리 때문에 10시에 주무셨습니다. 막걸리. 어, 막걸리. 네. 똑같다. 열시 주무셨는데 지금 오늘 또 해장술 드셔가지고 또 속이 안좋으시답니다왜 사람은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항상 물리는거와 같습니다 엑선생님이 <웃음> 술을 먹는 거와 모두가 물리는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웃음> 여기 콩콩 잘생긴 콩콩 뱀. 뱀 그리고 개, 개간지 액션. 어땠어? 개간, 개간질이야. <웃음> 이제 저희 집에 갈게요. 안녕.